따라오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감귤박물관에 갔더니 제주 전통농가 전시 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 옛날 집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밖거리가 음, 있고 가장 안쪽에 안거리라 불리는 곳이 있어요. 안거리는 이 집의 주인이 어, 생활하던 공간입니다. 방과 그리고 작은 마루. 네 예, 그리고 부엌 뭐 이렇게 한3칸 정도가 보이네요. 음, 이렇게 집에서는 주로 주인이 생활을 했고요. 밖 거리는 음, 아들이나 뭐 그러니까 결혼한 아들이겠죠? 아니면 노 부모 노모가 살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도 전통 화장실. 통퉁시라고 퉁시, 하죠? 퉁소 아닙니다. 퉁소는 아끼고요. 음, 여기는요. 이렇게 어, 사람의 공간이죠. 네, 일종의 병기 <웃음> 네, 그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자세를 잡으면 돼지가 네, 우리가 흔히 똥돼지라고 하는 돼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음, 와요. 이렇게 사람의 공간에 지붕을 이렇게 올렸고요. 네, 그리고 돼지랑 같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장실의 비중이 좀큰것 같아요. 장독대도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외양간이나 또 밖거리, 또 안거리도 있고 화장실, 뭐이 정도면 요즘 같으면 정말 큰 집이죠. 예 네, 제주도도 요즘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부럽네요. 옆 전시실에는 생활용품? 농기구, 이런 것들을 보여주도록 했더라고요. 이건 무슨 나다를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기구인 것 같고요. 음, 이건 홍두깨 같은 건가? 뭐 이렇게 무섭네요. 무시무시하네요. <웃음>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게. 이 지게 등받이가 천이 예뻐가지고, <웃음> 어저께까지 매다가 꼭갖다 놓은 것처럼, 네. 아주 실감 나네요. 리얼하네요. 밭을 가는 뭐 기구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곡식을 빻는 그런 절구 같은 것 같아요. 가운데 이렇게 돌화기 있네요. 아 이건 잘 보이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웃음> 그리고 이거는 예, 제주에만 있는 아기 구덕이에요. 아기를 눕혀놨던 곳입니다. 옆에 페랭이도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제주 전통 농가 짧은 구경을 마쳤습니다.